아직 먹었어, 좀 먹어야 돼나요안 되나요? 分かった。<音楽><音楽> The train is in o p e r t o n i s Hilpe. y o can see h i l p Beach, r o n g Meg Island, n d a m a m a n g e a c t y o r i g h t There are also EV e r a Now t h e are a s s i i e d boundary point between the South Sea and the a Sea of Korea. According to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, 동작을 낀 물이나 빈풍선거전이 있습니다. 이번 은 마지막 역입니다잘다 This stop is o p 스이션 This is the l a s t s t a t i 오늘의 예, 차 마지막 정착역에 도착했습니다. 모두 환차하셔서 다음 열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해운대 블루라인팬크 해변 열차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